자, 여덟번째 디비는, <웃음> 여덟번째 지비는 이제 궁합 중에서 운세궁합이다. 그제 자, 궁합에는 우리가 여덟가지 궁합이 있지만은 여덟가지 궁합을 우리가 다 풀기는, 이이 이 갖고 풀기는 힘들다는 거다. 왜? 한개 갖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푸는 궁합의 푸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조합하기라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너무너무 복잡하고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우리가 저번에 공발할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거의 한 50% 정도의 궁합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랬다. 그지 들었나요? 네. 아, 여기 물어본다. 네? 들었죠? 뭐 봐요. <웃음> 아 <웃음> 운세궁합이 궁합 중에서 한 50분을 가라 50%. 네. 그치 네. 자 그러면 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단은 결혼할 때는 우리는 이와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어떻게 안경궁합이 돼서 우리가 합이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됐다 그죠 네. 네. 합이 됐을 때 좋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혼할 때는 이런 궁합이 좋지만 요새는 어떻게 누구말따나 돌싱들도 너무너무 많다, 이 거다. 돌싱이 뭔지 알지? 모르는 거. 어떻게 안 와? 알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똑 여기만 우리가 주목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자마 좀 다투고 싸우더라도 이 말년운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이다는 거다. 그죠? 말년운이 좋은 것이 또 좋은 것이다. 그는 다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궁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테스트를 딱하도 궁합 테스트를 딱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합 좋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가 좋은데 뭐 둘이서 궁합 볼게뭐 있노? 그런데 또 지지직거리 하고 문제 생기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주로 많아요. 에이? 그러면 어떤 시기에, 어떤 나이에, 무엇을 조심해라, 이런 것까지 이게 다 풀어난 거야. 응? 음? 아 그것까지 가능하다고요? 지금요? 풀어놨지 가능하다는게 풀어놨 우리는 남인데 우리 돈을 받으려고 하면 돈 가치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돈도 가치 없는 거 우리 해갖고 될 일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자기가 하긴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다 그제 그러면 이런 궁합이 어떤지, 이런 궁합이 어떤지, 이런 궁합이 어떤지, 나이가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풀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돈 그것만 줘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거 남아있지만 막상 말로 표현하려면 또 굉장히 또 힘들잖아. 그러면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은 도움을 좀 받는 거야. 그래서, 궁합은 이 운명주기로서, 이거는 많은 것이 운명주기로 풀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명주기로서 이 궁합을 풀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궁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 상담 어떻게 해야 궁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때. 주부부로살기로 아, 맞지. <웃음> 아니, 아니. 아 사이가 좀 궁합이 안좋으면 사이가 좋은 방법의 전략을 가르쳐 줘야 되는거 아이가 응? 그럴 때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이런게 있잖아 그제 응? 그런게 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만 하면 이런거 이런, 이런 궁합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푸른다시키는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이데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그림에, 그림을 에그림 보고 밑에 설명을 참도할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놓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볼만하겠지 그렇지? 볼만할 거야